지금 고파악 여러분! 헌터 파악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커대치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각치는 대로 바로, 바로, 바로 갑각료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갑각료가 있습니다 흔하게는 개, 소라게, 가재 요런 애들이 갑각료인데 저희 집 앞에서 갑각료들을 해루질하고 나서 만약에 안 잡히나 하면 은제치 특히 있죠 삼촌 배를 타가지고 다양한 갑각료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 오, 은혜야, 너 같이 갈래?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물때가 아주 좋아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와, 오늘 미쳤다. 고기 개 튀네, 리발렛 기도. 잠시만.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기초원 있죠, 여기? 이 해초가 굉장히 뜨는 해초거든요. 근데 이공기초원이 터트려봐서. 이거 뭐지? 나뭇가지 리발. 페루즈 3년차인데 창피하게. 나뭇가지 보고 새 생물인 줄 알았네. 리발, 해파리다. 자, 여러분, 지금 해파리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치했었죠? 두피 보른타 해파리라고 굉장히 맹독새 해파리인데, 겨울철에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밖으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웨이크보드 태울게요. 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다. 그렇 그렇지, 그렇지, 끊어, 끊어버리기. 피자 같네, 리발, 펀치. 아싸, 오늘 좋은 일 하나 했다. 자, 여러분, 지금 군초래끼두 마리가 지금 여기 붙어가지고 약간 롱가롱가한 거야. 야, 근데 너네 너무 어린데? 벌써 해도 돼? 안될것 같아, 미안해, 떨어져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석추 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한번 뒤져보고, 어떤 개렛기야 요소수통을 엿다 쏘거냐? 오늘 쓰레기총 소랐네 좋은 일했으서 좋다. 야, 여기도 누가 하나 건지셨네. 여기도 보름달 물 해파리가 들어왔나봐요, 었 파도 때문에. 아, 이거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아, 기분 좋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죽은 애 같거든요? 오케이, 조각내서 하자. 얘는 죽은 거기 때문에 물속에서 좀 또 정자를 뿐지 않습니다. 마무리 래키야 주려밟아. 저런 해파리 보시면 도구가 있으시면 퇴치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도구가 없으시면요 건들지 마세요. 너무 위험한 종이기 때문에 진짜 쏘이면 칼레루야. 잠시만 리발레키가 아무르 불가사리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불가사리 한 마리 보이시죠? 아무르네. 절대 안 놓친다. 아이고 여기 한 마리 누가 또해네 이게 아무르 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빠지겠다. 손으로 만지기 싫었는데 뒤졌어. 밟아버려. 얘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거의 서출구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싹다 조져볼게요. 내일은 꼭 잡는다. 내일 봐요. 나도 나, 나, 나. 자 여러분 저번에 한 잡아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래끼를 안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이래끼 계속 같이 가려고 아주 그래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 했잖아 너나 없으면 안 되잖아 <웃음> 오 물이 <웃음> <이게> 없어졌는데? <웃음> 와저 이렇게 물 빠진 거 처음 봐요 오늘 개들이 다 나와있어 돌팀에도 <웃음> 지금 개 있고 고기 진짜 많아 여기 봐봐 어디? 여기 다 오오. 지나가잖아 근데 저거 고기라고 해도 돼? 저런 것도 침 나오냐? <웃음> <웃음> 여기 봐봐 오 뭐야? 멸치 오 멸치다 멸치, 멸치 맞아? 아 맞네 <웃음> 너 지금 나의 경력을 무시하냐? <웃음> 오 왜? 해상 오 에이. 키다. 어너 여기 붙어 있어라 저머리 어, 가지고 야 오늘 물 들어 다물 맞아? 뻥이야 뻥이야 아 <웃음> 와 이거 고등이 나 진짜 먹을 거 많은데 오늘 오늘 야. 잡아놔야 되나? 야 오늘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실체입니다삼군소너 아직도 모르냐 진짜? 대군소 그렇지 남편이 군소인데 오늘 응. 전복 전복 나다리 나, 나 기줄게파 잡아 뜯어 그렇지 리발렛키라고 외쳐 아, 리발렛 <웃음> 자연산 전복인데 금지 재장이에요 여러분 바로 다시 붙여줘 두번 띵띵 한번 붙어 해봐 야힘 주지 마얘살다 나가 오빠 누구 생일인가 왜 미역 좀 따가지고 미역국 해줄라고 재밌으려고 한드립이 아니면은...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고생을 했는데 저기 있는 저개깡고 저기 하나 잡아줄래? <웃음> <웃음> 방금 저는 은혜한테 좀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챙길게요 야 됐어 꼬줘 아, 저... 손 치워 제발 쳐라 잘못했습니다 안 할래 그냥 너 쳐먹어라 이 새끼야 <웃음> 알았어요 물 계속 나한테 쏘고 있었어 어디? 로즈빨좋네 여기다 잠깐 놔도 돼? 어어 거기 뭐 양시장이야? 어와 진짜 애기기다 이만하게 작은 건 처음 봤어요 와 한입 먹으면 맛있겠다 자 이돌 쫄장게 밭입니다 여러분 기어가는거 보이시오 오이고 오이고 맞다 야 여기 쫄장게 열마리 넘게 있네 바다살면 여러분 굶어 뒤지진 않아요 오빠 어디 어 <웃음> 갑자기 애교를 부려? 요 잡아달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도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아, 야 진짜 자랑하는 거야? <웃음> <맞아>. <웃음> 고인돌 아니에요 이거는? <웃음> 어, 야, 아, 이런 용이잖아 야 은혜 챙겨줘 야, 야, 야, <웃음> 아. 제가 석초하는데 물이 너무 들어워요 그래도 혹시 보니까 갈고리 하나 챙겼고 포치에다가 은혜가 잠깐 해삼 넣었거든요 너 저거 먹을 거야? 어. 너가 먹을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 줄 거야? <웃음> 나 <웃음> 엄마 너무 속상해 하지마 난 은혜가 다 이런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웃음> 어 <웃음> 뭐야? 숭어, 숭어, 숭어. 아이고, 놓쳤다. 숭어를 아. 어떻게 갈고리로 잡아? 숭어 갈고리로 잡을 수도 있어. 아, 오늘 물이 근데 진짜 탁하긴 해요. 원래 여기 다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날은 쉽진 않죠, 사실. 여기 해삼. 예? <웃음> <웃음> 갈고리보다 작은데? 개야만이였구나 네, 아니야, 저안에 아, 쟤. 네. 어, 이거 근데 할수 있을까? 내가 해볼까? 너 해봐. 나좀 비켜. 아니, 그러면 안 보이지? 어딨어, 잘 비켜. 거기 걸었어? 응. 어. 뚫진 않고. 먹을 거지? 응. 그럼 뚫어. 거머기 금지치장 아니야. 어떻게 뚫냐고, 이걸로. 너할수 있어. 좀더 엎드려. 좀더려 안 보여 아, 미안, 미안. 너의 아름다운 전시를 찍느라 어디? 어? 어? <웃음> 아니 은혜 안돼집게 있어야 돼 알겠어 오빠 가던 길가림염 <웃음> 있는 여자 너는 그거 끌어올리면 뽀뽀 100번 아씨안해음안 <웃음> 음, 음. 안, 안 할래 자 여러분 석춘 끝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제치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삼촌 배를 타가지고 잡힌 해산물 랜덤으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내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뽕 <웃음> 나 이거 들고 와니까니까 뒤지러 가자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새벽 6시거든요 지금 삼촌 배 타러 왔습니다 저기 삼촌 지금 가고 계시죠 광어 그물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광어 걸리면 광어 먹고요 다른 거 걸리면 다른 거 먹고요 아무것도 안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척 굶는 거지 지금 바로 배 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출항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에 그물을 뒀다고 합니다 얕은 바다에 그물을 두는 이유는 광어를 노리는 거고 깊은 바다는 아구나 뭐 이런 애들 노리는 건데 바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이런 나가는 시간이 해뜰때 주로 나가시거든요 해뜰때 물고기가 가장 많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자 선셋 리즈입니다 리즈요 저 선셋 보세요 저 이런거 맨날 봐요 개부럽죠 에이, 에이, 에이. 자,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부표를 걷고 밧줄을 그물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밧줄을 쫙 쓸다보면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올라와요 그물이 파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밀려가지 않게 고정시켜 두는거죠 저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개가 재랜 녀석입니다. 샌드 크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파는 사람이 없데, 는 진짜 맛있어요. 헤루즐로는 절대 못 잡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애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얘가 흙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론나 재미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개쳐 먹어줄게. 여기 바줄 사이에 잠깐 호박. 아, 가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살려놔야 되니까 호박해서 미안하다 너무 하드코어였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 키패드게 오, 이거 이거 좋아라. 소라게에요 오, 소라. 아, 이거 복내가 떨어졌네. 괜찮아, 잠깐 들어가 있어. 자, 또 소라게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와, 소라게 그. 기 깊은 데 사는 애들은 이렇게 커요 이것도 사실 크지 않은 건데 더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네 싸우지 말고 한 마리 더 들어가 친구 있다 삼촌 가지 한 마리만요 감사합니다 지금 개가지가 많이 올라온다 아 근데 개가지 먹었지만 항상 조일수가안 나오던데 괜찮아요 일단 챙길게요 어이 뭐야? 제가... 소라기. 소라기에 소라 없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소라 잃어버렸구나 너 소라기를 보시면 엉덩이 이렇게 말려있죠 그 부분이 여기 소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출했구나 너 들어가 어. 내가 먹어 줄게 자 이게 광어 건물이긴 한데 아직 날씨가 많이 추기 때문에 애들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삼촌도 지금 오랜만에 배에 타신 거라 하거든요 보면 항상 많이 잡잖아요. 오 뭐야? 와, 광어다! 배 하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연산입니다. 이정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사이즈? 1kg 이야. 입 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광어 굉장히 싸 나와요. 들어가라. 아 그래 나와주네요. 아유 소라게.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는 아주 집을 예쁜 거 골랐네. 인테리어 좋은 레키. 자얘 소라게도 어유요가거 어, 꼬리 뗐어요. 고마워 어차피 그분 안 먹어. 소라버려. 광어 또 와요. 오! 오우야 배 허연거 보세요 자연사에 삼촌 오늘 세 마리만 잡아서 성공이라 하셨거든요 벌써 두 마리 들어가 소라기 보시면 은 뒤에 개찌렁 있죠? 요런 애들이 많이 붙어살아요 소라기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들 먹이대로 꺼져 월남깨가 뭐예요? 사카스를 쓰고 있어서 옛날에 월남전쟁에서 모자 쓰고 있던 것처럼 맛있어요 이거 이거를 튀겨가지고 설탕에 붙여서 먹으면 아 그래요? 쉽게 보시면 은 굉장히 권투글러 버리기 느낌 있고 얘가 조개를 쓰고 있었잖아요? 얘가 자기를 은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남개라고 합니다. 어, 들어가 있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포화 상태예요. 소라게 한 마리만 더 받고 삼촌 잡을 시는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항상 조개를 쓰고 있네요. 끝에 여기 다리로 잡고 있구나. 이게 정식 명칭이 뭘까? 들어가 일단. 강아가 지금 두 마리 나오거든요한열 마리만 더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그거월남게에요아 이번에 홍합을 집어쓰고는구나. 자 이번에는 홍합을 집어쓰고 있어서 이 녀석이. 근데 이게 다리 보시면 여기 끝에 다리가 갈고리처럼 거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합이나 조개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키 월남게 저런 것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생각에 지금 개설립니다. 무슨 맛일까? 자 이렇게 잡힌 소라게는 삼촌이 싹다 빼가지고 다 살려주십니다. 그중에 아주 재수 없는 레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이따 가 맛있게 처먹어 줄게요 오늘 먹을 거 개많다야 돈 되는 물고기 삼촌이 다 가시고 저는 삼촌이 안 가지시는 컨텐츠가 될수 있는 요런 애들 잡아가는 겁니다 일석의조 누이 죽고 외부 죽고 받아쓰거 죽고 소라게 저기 보시면은 약간 액체처럼 덜렁덜렁거린 거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해파리입니다 저 얼마 전에 퇴치했었죠 겨울에 들어도 두빛 부른다 해파리일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맹덕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물 다쳐가는데광어 아무리 올라와주라 광어가 올라와야 삼촌이 웃으시거든요 삼촌 스마일 보고 싶은데 올라 와요 광어. 이야 크다 이들아 잡은 것 중에 제일 큰놈 나옵니다 와요 정도면 키로 나가죠 어, 어. 이야세 마리 다왔네요더나어왜왜 <웃음> <세 마리> <웃음> 왜, 왜요 우와 <웃음> 산책에 광어 나오실 때마다 웃습니다 이야 뭐예요 이 무슨 해파리요 오우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세개가 어 그래요? 저 진짜 이거 처음 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 뭐가 있는데 내장 같은데 진짜 특이합니다. 안뭉클러지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에요. 해파리가 아닌가 알집인가 이게? 아시는 분 진짜 댓글 제발 좀 부탁드려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해파리는 아니니까 그냥 가, 가라. 여러분 세 번째 바구니 끝났습니다. 어유 어유! 방어가 떠올랐어요. 이야! 얘도 씨알이 엄청나다. 들어가라. 와 오늘 목표 세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입니다. 오! 야! 전에 제가 검문대에서 잡았던 그런 7, 8kg짜리 너무 하나 싹 올라오면 이제 3천화 이틀 웃으실 것 같은데. 우와! 엄청 크네요. 오오. 점점 커지야 돼요, 3천. 오! 마지막 바구니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잭파 터질 거예요. 오, 꽃게가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 커요, 씨알이. 삼척저 꽃게 주시면 안 돼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어유, 엄청 큰데요? 오늘 여 꽃게까지 해가지고 각각류 파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때도 꽃게가 종종 나와요. 우와, 생각도 못했네. 원래 가을에 좀 많이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둥그러면 암컷이거든요. 안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기 보시면은 제가 발이 320인데 와, 똑같죠? 엄청 큽니다. 너는 대장이니까 저기 누워있어. 어디 겨 가지 마라. 룰 잠자, 룰 잠. 아유! 어휴. 더 크네요 야 고개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 사실 개가 가을에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면은 그물이 해지기 때문에 금물 작업하는 것도 진짜 시간 엄청 소요되고 그래서 개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어제 먹을 거라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다 챙겨가야지. 집게다리 살 얼마만. 자,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빵이 좀더 커요. 제 발이 330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뒤집어 자고 있어. <웃음> 아, 개 작다. 자, 여러분 지금 고기 한 마리 더 올라왔는데 금지 체장이 있거든요. 얘낮아야될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 꺼려, 꺼려. 개 빨리 가네. 리발 이렇게 정 떨어지게.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났는데 광어 7마리죠, 삼촌. 광어 8마리랑 꽃게 도마리해서 먹을 거 아주 풍족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텐 많이 넣을... 하하,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래도 오늘 조과가 좋았어다행에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잡은 거몇킬로예요 삼촌? 8 1 0 g 되겠다, 30cm. 오우. 아주 성공했어. <웃음> 3마리 만 잡으면 <잡은 후에> 성공한다.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삼촌 횟회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진 허러세대 들어가면 5호에 수민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삼촌네인데 양양 놀러 오셨을 때 여기서 회 드시면은, 헌터팡 팬이라고 하면 많이 주시나요, 삼촌? 그럼요.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잡은 갑각류들이죠. 자, 요거 들고 가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그 이틀 동안 괜히 해루질했네. 앞으로 그냥 빠르게 삼촌배 치트키 쓸게요. 개두 마리 월리 남게 소라게 개가지 너네 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 해서 삼촌배를 타가지고 아주 특이한 갑각류들을 잡아왔습니다 아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갑각류들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꽃게입니다 돌게랑 꽃게랑 차이점이 있는데 돌게는 요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에 요거 있죠 날카로운거 이거, 이거 보여? 아니요 이거 보여? 아니요 뒤지실래요 그냥 <웃음> 날카롭게 저런게 있고 바카지 같은 요거는 삐죽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우 에어리온 같죠 이게 바로 소라게입니다 형으로도 많이 키우고 바다에 가면 아주 쉽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얘네 엉덩이가 요렇게 말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라 안이 구조가 요렇게 말려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태어난 겁니다. 꼬리를 요렇게 말고 고정을 시키고 집을 등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게들이 점점 안에서 커지잖아요. 근데 소라는 커지지 않잖아요. 자, 그럴때 얘네가 밖으로 쏙 나와가지고 큰 소라 껍데기를 찾아 다녀요. 심지어 약한 애들 무력으로 잡아서 뺏어요 아주 개 나쁜 치사한 레게 맞지? 헐. 그럼 먹어야겠지. 입으로 용서해줘야죠. 그게 용서냐? <웃음> 라가리 고해성사 해줘야지. 그리고 요 녀석. 근데 너 이런 게 봤어? 어. 어디서 봤어? TV 오늘 말하지 마. 지금 곰팡이 부들한테 나는 정보 전달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냥 나를 놀릴 생각밖에 없는 거 맞지? 여러분, 어... <웃음> 삼촌이 얘를 어떤 개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굵은 개. 나가리 닭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 동네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거더라고요. 정확한 말이 뭐냐면, 옴조 개치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개 있잖아. 강아지 할때그개예요 얘네들이 습성이 뭐냐면, 세 번째 다리, 네 번째 다리가, 요런 식으로 달고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조개껍데기를 요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등에 이렇게 지고 아, 다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먹는 거 말할 때는 귀엽다고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 실려가지고 헌터판 개쓰레기래끼 이렇게 말해 알겠지? 자 다시 한다 큐 이렇게 약간 등에 지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귀엽 <웃음> <웃음> 자 근데 요 녀석은 동네의 깊은 바다에 잡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만 어릴 적부터 튀겨 먹었다고 요자 그리고 마지막 자 여러분 요거는 개가 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동해안에 3 0 m 권 정도 가면 요런 녀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루질로는 절대로 볼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 녀석을 샌드크랩이라고도 합니다 모래에 흙을 파고 살기 때문에 얘도 실제로 사내는 상태에서 모래사장에 넣으면 다리가 파도록 잘발달돼 있거든요 자 요걸로 모래 속에 숨어 살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만 잡아서 튀겨 먹어봤을 법한 그런 갑간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녀석들로 뭘 먹을 거니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갑각류 치킨을 만들어서 먹어보자야왜쳐 웃고 있는데 지 아니 말하지 말라 해서 웃는데 왜 지랄이야 아니 아니 왜 웃고 있는 건데그대 그냥 웃지도 마 오늘 <웃음> <웃음> 이상게 생겼다 <웃음> <웃음> <웃음> 이러고 있네 말신이지뭐 아시 아서자 그래서 종류별로 튀긴 다음에 바로 한번 진짜 진짜 나 못하겠어요 아 뒤에서 은혜가 이런 얼굴 찍고 있어 어떻게 안 웃어요 나도 웃지마 나는 안 웃으려면 안 웃어 나 너한테 호의적이어서 웃는 거지 너한테 호전적으로 바뀌잖아? 나안 웃어 아 개재미없네 얼굴 아 개재미없어 아 졸라 예쁘다 <웃음> 어 이럴 때 웃는 거개싫다 울고 있는 건데 <웃음> 아 개못생겼다 롯나 개못생겼다 진짜로 어왜 웃어? 우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얘네를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하나 치킨으로 만들어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씨 하나 둘셋 잘했어.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주 잘했어. 말하면 진짜 뒤지는 거야 오늘. 하나 둘 셋! 리야 그래 오 그래. 잘했다. 개 빠지지 않았네. 말하면 개 빠지는 거야. 오호끄덕끄덕하면개 건방져 보이네. 오랜만.. <웃음> 오 그래. 때렸어? 때려어너 뒤지.. 너, 너 뒤질래? 어, 때려도 지금? 어? 으.. 여러분 <웃음> 오늘 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괜찮니? 아니.. 매일 보는 건데 왜 안괜찮니? 안봐.. <웃음> 아 이상하게 생겼어.. <웃음> 옷다 벗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마 너무 자존심 상이 알겠지? <웃음> 바지 먼저 올려.. <웃음> 말해? 어 말해 <웃음> 둘둘셋 그리고 바로 워터야! 여러분 이런 각각류들은 이런 칫솔로 아주 깨끗하게 양치해 줘야 됩니다. 워터야! 초조조조조. 방금 이게 네, 더러웠는데 바로 깨끗해졌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더럽죠 지금. 아! 왜 피나? 여러분 이게 사실 각각류나 뭐 이런 해산물한테 찔려서 피만 나도 비브리펠린 걸릴 수가 있어요. 안마잖아 어. 빨리 지내. 지켜줄게요. 걱정하는 게 없어, 진짜. 너도 안 하잖아. 너 하잖아, 너. 너 얼마 전에 질질 짰을 때 엄청 달려주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울었잖아. 장모님 거 보셨대? 어, 우리 딸이 이렇게. 하하하. 전부 이제 니다 먹고 살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또 야! 싹싹싹싹 해주면 바로 깨끗해지죠. 이런 거 보면 또 은혜가. <웃음> <Rick> 내가 속상한거 아니야? <that isBank> 아니 뒤통수 칠거면 화끈하게 치는거 왜 어설프게 쳐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머리통 튕길 때너내 심정 알아? 자 여러분 요거는 죄송해요 이거 버릴게요 여러분 이런것도 보면 은혜가 하고싶어서 환장하거든요 저도도도도도 해볼까? 아니 자 여러분 얘는 입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벌려져요 그래서 라갈리 바로 치카치카 휘저라 기문에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으면 저말리거져죠 다음은 소라기입니다 요 소라기는 사실 엉덩이죠 여기 내장이 몰려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잘라버서. 그거 뭐? 라그리 닥쳐럼 오늘 개소리 하려면 말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 아니 진짜 정할게 하지마 자 그래서 얘는 저 멀리 꺼지고 자얘 녀석 너 방금 내가 얘 녀석하고 저랬을 때너 한마디 하고 싶었지? 입 들썩들썩하던데? <웃음> 이런 소리 내면서 돌리지마 그냥 돌려 알았어? 알았어? 응. <웃음> <웃음> 자, 얘는 여기서 다시 치카푸가치카푸가 자, 그리고 보시면 소라게 제가 안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먹습니다. 어디로 먹냐면 이 집게가 얘네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살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소라게 발이라고 쳐보시면은 발만 해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팝니다.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고 외국에 더큰 종류들을 수입해서 파는 것 같은데 진짜 살이 많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계란 똑같은 맛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뚫어뜨려버서 집게 안 먹고 몸통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게 먹을래요. n no 스 smile, n no <웃음> 야 말해라 말해. 내가 무시할 거 무시할게. 근데 적당히 말해 리바. 너개 잔인하다. 내가 너웃나안웃나한나 운나 해봤는데 이걸 보고 웃는다고? 뭐 웃어 우는 거지. <웃음> 또운 거야. 셀퍼아유 <웃음> 정말 다행이다. 내 정상적인 사람이랑 결혼해서 우는 거 특이하네. <웃음> 자, 여러분, 위에 있죠? 이게 엄청 얇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뜯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등내장. 그냥 먹힐. 개소리 하지 마. 등내장, 요거까지 딱 버리면은 소라게 손질 끝. 자, 그리고 다음은 요 녀석. 지랄 옴치게. 지랄 옴치게? 뭐라 <웃음> <뭘> 해서? 지랄게. 옴치게 지레레기 자, 얘도 여기가 거먹거든요 입을 바닥에 끌고 사는 것 같은데. 너는? 그리고 여기. <웃음> 오늘 잘하네. 재밌으면 이렇게 먹게 해도 돼. 씹어나 <웃음> 진짜로 모래 같은 거 먹을 때입 질질 끝나고 하 <웃음> <웃음> 맞아. 나 해수욕장 가면 모래 개쳐 먹잖아. 개 맛있어 미치겠어 뭐 해수욕장이다. <웃음> 지랄 움직이다 <웃음> 자, 이움직이치를보면은 여기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털 부분이 검은 것 같은데, 뭐, 요거는 괜찮습니다. 각각 넣기 때문에 똑같이, 조조조조조조 오, 여러분, 하얘졌어요. 아, 아니구나. 다 잘리는 거구나. 자, 지랄 치게 치주랄 새끼. 여기다 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개가재 샌드크랩입니다. 얘 집게 봐봐. 얘네는 물리면 진짜 아파요. 얘는 모래 속에 살기 때문에 털이 많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다 됐으면 얘도 저말리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들싹다 한번 손질해줄게요. 라탕라다 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닦아버렸으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치킨 트윙가루 해가지고 튀겨버리면 되는데 요 꽃게는 통으로 지금 튀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한번 찐 다음에 살 발라가지고 뭉쳐가지고 치킨을 만들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쪄주도록 할게요 튀겨주세요오 라가리 닥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셋못야 닥치라니깐요 자 그리고 바로 찜기 그리고 바로 고프이야려하지마 파이어 딱 올려주고 개치고개치 개치. 빨리 왜. 놔 오늘 걸레질 했어 이건 와이프로서 명령이야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아이씨 아유 대동해요좀 흘릴 수도 있더만 짜. 아 이거 진짜 감정 들어가서 개빡스야참 잠 우리 점심 어뭐어쩌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게를 쪄줄 때는 살이 아래로 다 빠지기 때문에 뒤집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아가리 봉쇄. 어때? 있어 보였어? 그사이로네 얼굴이 보였어. 아, 그럼 이렇게. 아가리 봉쇄.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은 물기를 싹 제거해줘야 를 됩니다. 아니면 기름 튀고 난리 나고 은혜가 저뺨 때리고 저도 은혜 뺨못 때려요. 한번더 때. 때려. 너 이거는 진짜 <웃음> 논란 이 일어날 수 있어. 요머리끄이잡자 <웃음> <웃음> 이렇게. 근데 그럼 하지 마. 장모님 죄송해요. 절대 안 그래요. 장모님 아시죠 제가 은혜 앞에서 빌빌 끼어다니는 거. 거의 해변가 모래 처먹듯이 끼어다니잖아요 <웃음> 뜯어봐서자 일단 소라기를 기다 여기다 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압축. 내가 해줄까? 아니 아니 아니. 야야야야야 아니 야야야. 그냥아니 잠깐만 하다 옮기면서 멘트 챌린는데 이름 까먹었어 옵치 닥쳐 업쳐 버릴게야 옴치게 칠해 자 옴치게 칠해도 잡축자 마지막 요 개가 재래기 얘도 요렇게 아예 예뻐 자 여러분 개쩌지 때까지 기대를 줄게요라당라탕자 여러분 이 정도면 다들어왔습니다 바로 볼까 어, 뭐, 자라란 오우 그냥 먹을까 어. 우와 제대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요 개들의 살을 한번 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껍데기딱 뜯어버린 다음에 딱 잡고 바로 열어봐서 걸쳐있는 거봐 냅둬 자 원래 여러 제가 개 내장을 실어가지고 요런 등딱지 다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 살을 다 적출하고 다 뭉쳐버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싹다 부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 겉에 아가미 있죠? 이거는 드시면 안 돼요. 뜯어버려. 자, 그리고 바늘 딱 쪼개줄게요. 와 자, 여기서 이제 쭉 짜면 살이 나옵니다. 쭈아, 우우 쫙쫙 조금 더빠지없이다 긁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살 다 적출했으면 여기다가 요거를 뿌려줘야 얘네를 뭉칠 수가 있으나. 바로 고구마 온 분. 우와, 버섯. 도도도도도도도도오야 맛있는 냄새 난다. 어, 뭐야, 개딱딱한데? 암살 나가 보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뭉쳐졌으면은 튀기기 적당 한 크기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싹다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은넷이 하나 둘 셋! 치킨 튀김 가루. 자 여기에다가 치킨 튀김 가루로 나쳐 부어 자 그리고 물 바로? 어터야조조조조조조조조아참저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갤달 야! 갤달 스포 좀 하지 마. 갤달내 거라니까. 이거 하고 싶어. 그럼 너 다른 걸로 해. 어? 그야 큐! 닭새끼? 닭새끼요? 여러분, 운동이 다 탈퇴하지. 이래끼가 이렇게 장애합니다, 여러분. 닭새끼 두두두두두두두 자, 여러분, 이렇게. 진득하게 손. 손질이 됐어요? <웃음> 이게 뭐야? 치킨 치킨가루 아니, 그니까, 러 진득하게 이게 뭐지? 소스. 반죽이래. 자, 일단 먼저 소라게 먼저 튀겨주도록 할게요. 후라이팬. 캥 그리고 바로. 부, 부, 부, 바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소라게들은 여기다가 들어가라. 자, 그리고. 제가 질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두껍게 얘네를 발라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튀김옷이 안 벗겨지거든요 왜요? 개 패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닥치고 있어 알겠어? 너도? <웃음> 자그럼 이렇게 딱발려졌으면딱 하나 들고 우와 오, 맛있겠다. 소라게 되게 맛있다 그러거든요 몸통이. 저희 동네 주민분들은 많이 튀겨 먹어보셨다고 합니다. 들어가 뽀지 레기야. 이름 붙이지 마. 잘가 은혜야. 자 이렇게 넣었으면 한번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돼요. 바닥에 붙는 거랑 서로 붙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요것들 바싹 튀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바로 건져버릴게요. 음, 오, 오, 맛있겠지? 올려봐서. 자 여러분 이게 건졌으면은 저머리 꺼지고. 다음 찾아 개가자 레기. 입장 <웃음> 귀여워. 아이씨, 안 귀엽잖아. 어, 귀여워, 너 진짜 맨날 봐도 너무 귀여워. 초울 때가 제일 귀여워. 그리고 사을 치기라고 할 때가 진짜 너무 귀엽고. 얼마 전에 은혜. 썸네일 요렇게 하고 있는 영상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은혜가 너무 뻥뻥 오는데 그 와중에 치기라고 하는 게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그날 혼내줬어요. <웃음> 어이없어? 어. 집에 가서 바로 이렇게 뻗었거든요 울면 더 졸린거 알지 <웃음> 봐봐 샌드크랩 없어졌지? <웃음> 어. 얘네 이렇게 숨어요 여러분 자 여기 한 마리 쫙 나온다 나온다 꺼내가지고 얘 바로 들어가라 한 마리 더 <웃음> 마지막 한 마리 더네세 마리가 붙지 않게 자 여러분 치즈볼도다 익었습니다 자 바로 올려버섯 노화버섯 <웃음> 자 여러분 다음 차자 지랄옴치 개치래 들어가라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만 아마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들어가 이러면 다 됐다 옴치리발레기오 이거 뭐 빵같지 않아? <웃음> 아니 닭아그 <웃음> 닭새끼 너무했어 악 주세요. 자 마지막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살 요거 맛 없을 수 없겠지 응 음, 근데.. 뭐야 롯데다 돈으로 떼. 여봉 여봉? 아니 잘못 말한거 게살 <웃음> 치킨 룽동 그리고 대기 다 됐으면 여기 올려 자 여러분 이게서 특이한 갑각로 4종류를 네다 치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튀긴 소라게 있죠? 소라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삐져나는게 다리고 이렇게만 찔려도 손가락 뚫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몸통만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치킨 후라이드 저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렇죠? 자요 소라기 치킨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여러분 몸통 먹었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다리가 남았어요 아아 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다리는 너무 얘네가 억세가지고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미칠려데데 피나는 것 같아. 피맛나. 봐봐, 안 나. 땡크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되게 부드러운 게살 같아요. 들어봐. <웃음> 왜? 먹어보게. 응. 호 기영이 나왔다, 기영이. 근데 진짜 배고픈 거야. 추룩추룩도 안 해. <웃음> 기영아, 맛이 어때? 호소하, 호소 <웃음> 아카시아향이라고 <웃음> 맛있똥. <웃음> 맛있지? 음. 그냥 개맛이지? 음. 오, 은혜가 약간 잡식성이거든요? 소라게 이런 걸또안 먹는 걸 좋아하네? 그거 다리야, 임마. 아우. 다리는 억세지? 응. 음. <웃음> 야, 나 무슨 미국인이랑 사는 것 같아? 음, 예. 뭐랑 비슷해? 개랑. 여러분, 그냥 소라게 몸통이 일반 개살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를 식용으로 안 하거든요? 수야시장 가서 소라게 파는 거저한번도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큰 소라게 잡으시면요, 한번 가져와서 몸통만 튀겨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개맛있습니다. 자, 근데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랑 맥주 한잔 먹을게요 패스 자 다음은 자지랄오찌케자 얘네도 다리 말고 몸통이거든요 여기가 몸통만 먹어볼게요 지랄오찌케 초배르 개? 걘좀 딱딱하다 음 딱딱해? 야, 음, 딱딱한데 진짜 맛있어 에이 <웃음> 안 믿는거야? 어 아, 딱딱한데 비호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안에살 봐봐 딱딱한게 맛있어 우와 근데 너무 딱딱하다 근데 <웃음> 얘 보시면은 되게 거무잖네요 이만큼 되게 오래 뛰었거든요 한번 먹어볼래? 아니 그럴줄 알았어요 이발이 있겨네 <웃음> 와 아, 여러분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패스할게요 야 좋아 프랑스야 <웃음> 요거 근데 저희 삼촌이 그냥 치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랬는데 삼촌 이가 어쩐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가 크세요 자 다음은 아 요거는 제가 또경험있는데 요거는 등값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싹싹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살짝 찢어가지고반 씹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초르 음, 음. 야, 봐 이거 봐, 이거 진짜, 음. 야, 이거, 그거랑 똑같지, 지금. 뷔페 가면은, 개, 다리 조금 나와 있고, 통통하게 이렇게 돼 있는 아 튀김 있지. 게살, 대게 튀김. 그거랑 맞추면 똑같아. 이건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다그랬고 동네 주민들도 요거는 없어서 못 먹어. 왜냐면 얘가 3월부터 5월까지만 딱두 달만 3초 배에 걸리거든요. 그때 아니면 절대 못 먹은 애들입니다. 아니, 너 무조건 먹어야 돼. 딱 찍어가지고. 콕콕. 야, 야. 촉촉. 음, 어때? 엄청 부드럽다. 네. 어묵 튀김 같아. 더 먹을 거야? 응. <웃음> 뭐너 언제 또 먹었어? 하나 더 먹었어. <웃음> 야, 대망의. 자러분지의대망야 내가 먼저 찍 거야. 두둥 꼭. 게 덩어리 치킨. 요거는 리얼 100% 꽃게살과 꽃게알로만 이루어진 튀김이나 이런 거 보면 원재료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김말이 같은 경우는 에 당면, 김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원산지 딱 하나예요. 게살 100% 맞지? 아니지. 전분은 빼야지. 왜 전분을 빼? 전분 2%. 아나 먼저. 자, 꼭찍가서아나 먼저 먹어볼게 장유소자 나이도 어린 녀석. 초베르. 비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해 봐봐. 다 살이에요, 다 살. 이거 여러분 맥주 한 주로 팔잖아요. 그 다섯 개 해가지고 5만원 받아도 사 먹어. 아 그러니까 나좀 줘.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음. 봐봐. 아. <웃음> <먹어. 오. 오. 웃음> 아니 무슨 맛이냐면 한 입만 더 먹고 얘기해줄 거야. <웃음> 어, 어. 이렇게 주릅주릅도 안 음. 하네. 찹쌀가루처럼 쫄깃쫄깃하면서 <웃음> 도넛스도넛츠 말고 도넛스 <웃음> 찹쌀 도넛스에 게살을 넣은 느낌. 요 튀김을 딱 먹었어요. 마지막 한마디. 하늘. 땅. 하늘. 땅만큼. 미쳤다. 그렇대요 영상 끝.